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별다른 마켓 셋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번주에, 아니가 저번주가 아니고 이번주 어, 시작했을 때 달러엔 어, 숏셋업, 매도셋업을 가져갔었는데요. 어, 오늘 어, 영상 촬영한 이 날짜로 오늘로 이제 트럼프의 어, 탄핵이죠. 어, 임피치먼트 그게 패스가 되고 뭐 일본의 어그 얘네 좀 강세가 좀 뛰면서 이 달러엔이 어 기술적 분석 토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을 때이 뉴스를 이제 카탈리스트로 이용을 해서 어숏 세럽이 어 드디어 어 며칠 만에 드디어 지금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럽을 이제 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럽을 찾았는지 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트렌드가 어, 저희 이 추세선 트렌드 라인이 좀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를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좀 이었을 때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가 좀 나오고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가격이 거의 한네 번째 터치까지 지금 가격이 좀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시간 차트 4시간 차트에서 2레벨 정도였죠 네 이레벨 정도, 이레벨 정도에서 이제 어, 가격이 여기서 거부 반응이 좀 나오면서 어, 제가 좀 일찍 들어간 느낌, 어 일찍 들어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엔트리가 어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러스 근처까지 약 25픽 정도를 최대 26픽 정도까지 어, 엔트리 부분에서 26픽을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먹고 있었는데 어, 드디어 한 이제 한4일 정도만에. 어, 엔트리보다 밑으로 그래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 드디어 수익 진입으로 어, 들어간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삼각형, 그저 삼각수렴 어, 이 안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놀다가 어, 오늘 어, 트럼프의 임피시멘 뉴스를 좀 이제 삼아서 잠깐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분석을 했던 대로. 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레벨이 이제 109.50 이었거든요 109.50 아니면 500네 109.5 였는데 어, 이것을 이제 레지친스로삼냐 아니면 서포트로 삼냐즉이 말은 이제 109.5를 위로 뚫느냐 아니면 밑으로 이거를 이제 위로 뚫지 못하고 어, 밑으로 계속 향하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 레벨 정도였죠 109.7 네. 109.5하고 109.7, 어,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거부반응이 좀 나오면서, 어, 이제 계속, 어, 좀 밑으로 내려갈 힌트를, 어, 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에서, 어, 109.5를, 109.5를 우리가 이제 레지센스, 그죠 천장으로 삼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타겟은 이제 바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바로 한눈에 좀볼수 있는 바닥은, 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18.50, 0 18.5로 0 잡아주시면은 약 100핍 정도에, 그렇 109.50에서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어, 치면은 약 100핍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좀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물론 이게 4 시간 현재 4 시간 차트거든요. 어, 100핍 정도 내려올 때까지 뭐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며칠 아니면은 뭐 일주일 넘게도 걸릴 수가 있는데 어, 계속해서 좀 어, 지켜주시면 어,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히 여겨야 할, 어, 그런 위치는, 이제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이 트렌드 라인, 이 추세선,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에서 터치가 또 나왔을 때, 어, 위로 반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트렌드 라인 처, 터치가, 트렌드 라인 터치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또 반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쯤에서, 이쯤에서 우리가 트렌드 라인 터치가 나왔을 때, 어, 수익을 어, 챙기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아니면 이제 모멘텀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 트렌드 라인을 어, 뚫고 어, 1 0 8 5 0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보다는 데일리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어, 불캔들, 베어캔들, 약간 중립 형식의 캔들이 두 개가 나오고 지금 드디어 강한 베어리 시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볼 어,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고 한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터치해서도쭉 한번 빠졌고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쭉 한번 또 빠지는 것을 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큰 이제 헤지 펀드나 헤지 펀드나 어, 큰 은행들 경제 침체 우려를 좀 하기 때문에 어, 달러가 조금 빠질 어,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또 카운터 어 이제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또 브레이크 아웃이 나온다면 충분히 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105 105레벨까지도 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105레벨 어 여기가 2019년 이제 12월 아 12월에 8월 12일 8월 12일 날 어, 105레벨을 찍었고 어 여기까지 오는데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 똑같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서 충분히 105레벨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비현실적인 셋업이죠 어 4,5개월 홀드를 하신 분이 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그냥 단타 좀, 어, 단타식으로 좀단타 100필 정도만 먹으셔도 어, 상당히 많이 챙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8.5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이제 105레벨 어, 위치까지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매도 셋업을 찾아주시면 어, 충분히 어, 달러엔에서 많은 수익 내실 것을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늘 요번에, 그래서 요번에 나온 셋업은 달러엔 셋업 딱하나고요 어,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조그만 공간 안에서 보시면은, 그쵸? 데일리 캔, 데일리 차트예요 지금. 데일리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쵸? 네 개의 캔들. 네개 캔들이 지금 양쪽으로 위 아래로 위기 길고 어, 캔들의 몸통이 작은 걸 보았을 때는 어, 별다른 이제 움직임이 없고 그쵸 횡보하는 움직임 그리고 어,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어, 많은 거래가 이제 어큐 t 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어, 좀 먹었다가 한 방으로 한 방향으로 터지는. 그런 모습을 좀, 어,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달러엔이랑 골드랑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 Inverse Correl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그런 좀 경향을 보이는데 만약에 달러엔이 떨어진다면 골드는 이제 위로 터질 것을 좀 어,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러엔 그리고 골드, 어, 골드 잠깐이지만 이렇게 두가지 좀 보았는데요 어, 달러엔 만약에 이제 거래를 못하셨다 하시면은 1시간 차트나 4시간 차트 이용을 하셔서 어, 리테스트 즉 어, 밑에서 위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거기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또 좋은 어, 매도셋업을 어, 같이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주 어, 많은 핍 수익 내시고 다음주도 어, 성투 하세요 고맙습니다